과자 먹는데 어, 누가 웃겨서 뱉었다 이.. 이거.. 어.. 이.. 이.. 다가 말고 어, 실제 과자야 나는 여기서 과자 먹을 때 어, 요즘에는 과자를 그냥 실제로 먹으면서 해요 리얼리티를 위해서지 고인물이 돼가고 있어 그냥 보였어? 네 그거는 어 저희 이딱이 이 색깔이거든 초록 색깔 이거 토사물 색깔인데 나는 그냥 보랏빛이야 보랏빛 하면 뭐다 어 보랏빛 기가 그러니까 희망찬 거지 어 나는 보랏빛이 내 희망의 색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그 여도 뭐 상관없다고 뭐 봅니다 일단은 곧날아갈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, 어, 알죠? 네, 어,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일단은, 네, 보세요. 나른 내 철학이다. 구독은 하지 마세요. 오케이? 그럼, 렛츠고, 갑시다.